오늘 신중기도의 모든 마구니들을항복받는 항마진호는 다같이 세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법여진 56쪽 PC 바랍니다. 항마진호 나이근강 삼등방 표신근건강하늘풍년단상궁방난자광명소여모별소저지약지현상공중 지하소유실 제작제 벌써 현헤 대회 청아 소서 같이 벌은 같이 포압 배여지신 어불법중 한기시 영웅온 노양욕콘시중강복소재호홍 소만이 소만이 오마리안나 하리한나 혹하리안나 반나야 호만나야 호. 만 바하바, 바자 바다, 바다, 바다, 만다 바다, 바다, 바하 바다, 바다, 바다, 바나 바다, 다다바하나야 오바바다 오마 모든 사대 마군이들을 항복받는 진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 옹호도량 역코시주 강복소제하고 이제 진원에 들어가요. 옹호도량이 도량을 옹호하시고 역코시주 역시 또한 시주자를 옹호한다. 강복 소재 복을 주시고 강림할 때 강자입니다. 복을 내려주시고 소재 재앙을 소멸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항마진원의 위신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마진원을 그한 것은 시절이 하도 지승승해서 일요일 날에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으면서 삼재판안을 이겨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한 더불어서 요즘 하도 또어 이제 지승한 가운데에 이 삿된 것들을 좀 물리쳐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마진원을 같이 여러분들과 마음을 합해서 일심으로 정성으로 어 이제 했어요. 그런 가운데 모든 장애는 소멸되고 복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이 사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인류 가운데 강림을 내려 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항마전을 했고요. 이제이 마구니를 항복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도 성도 하기 전에 이제 마구니를 항복받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일대기 부처님 일대기를 얘기할 때 팔상성도 도솔레이상 비랑강생상 하면서 팔상성도에 수화항마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마구니를 항복받으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반드시 성취가 있으려면은 마군이, 소위 삿된 것들이 들끓게 돼 있어요. 도고마성이라 도가 높고 어, 높을수록이. 에, 이제 삿든 마구니들의 장애가 들끓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성취가 있으려고 하면 은 반드시 거기에 장애가 있기 마련이에요 살을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숨이 차고 또 힘이 들고 그렇듯이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에, 마장이 끓듯이 장애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성취가 있으려면 반드시 장애가 있기 마련이에요. 성취가 없는 사람은 장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장애는 반드시 성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딱 맞아요. 장애를 여러분들이 자꾸 싫어하는데 장애 없는 성취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생은 반드시 장애를 극복해야만이 업을 넣겨야만이 응? 그 다음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이 지어났으니까 짓는 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있는다는 것이고 장애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장애에 더 빠져드는 에, 이를테면 수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업성의 강화, 업성의 윤회. 업성의 반복, 이건 다시 얘한다면은 장애의 강화, 장애의 윤회, 장애의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시 이 업을 설멸함으로써그 다음에는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는 두려울 것이 아니고 극복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어 왜냐하면 부처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다는 것은 만 중생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생들은 무지해가지고 장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장애 있는 걸안 좋아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겪어야 될거잘 겪어서 좋은 결과를 예,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고마성 성취가 있을면 반드시 이제 장애가 있기 마련이고 이 장애 가운데 사된 귀신들이 예, 괴롭히고 주변을 들끓게 하고 뭐 이게 마련인데 이 사된 귀신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냐라는 게 숙제고 문제예요. 이 사된 귀신은 이제 첫째 누구한테 달려드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귀신 좋아하는 사람한테 달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좋아하고 귀신을 받들고 귀신을 자꾸 인식하고 귀신에끄달리고 귀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을 생각하는 그 엄력 기운이 있어서 귀신을 불러들이게 돼 있다. 귀신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하고 엄력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에 다가가고 거기에 달라붙게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휘말려서 처음엔 좋은 듯하다가 반드시 에 끝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줬을 것이냐 쫓을 때는 생각도 안갖는 것이 최고 장땡이요. 응? 보려나? 응. 어떻게 생각해? 응. 귀신은 어떻게? 쫓는 게 제일 좋으냐면 은 귀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제일 에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반드시 어 업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생각나는 이 것이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 업력을 갖게 돼 있는 것이고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 유유상중 끼리끼리 동업중생이라고 현상으로 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엄력은 내가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기운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이 삶을 채우게 돼있다.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을 소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겠습니다만는 소위 이제 귀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업력이 있는 것이고 업력이라고 하는 건 귀신을 끄어드리는 것이다. 그 생각에는 모든 생각에는 에 기운이 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신구의 삼업이라고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니 능계 중생이라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좋은 생각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만 나쁜 생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 응. 생각, 이 생각이 문제다. 그것을 다른 얘기로 번민, 번뇌, 망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생각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일심. 어, 일심이 지극하면 무심 이런 거예요. 그럼 일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간절함에 있는데 그 간절함이 기도다. 어, 그래서 다란 일을 하든 관음을 찾든 지장을 찾든 어, 그 일심으로 찾으면은 그것이 이제 법민을 예, 잠재우는 것이고 법민을 잠재운다는 걸 생각에 예, 삿된업력들을 잠재우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에, 삿된 귀신들을 불러들이지 않는 것은 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귀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자꾸 뜻대로 안 돼요 귀신을 보는 사람도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본다 그래 어, 그리고 에, 보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 간혹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에그 장교인데, 그 장교는 절에를 법당회를 안 오는데, 어 그러니까 불교신자가 아니죠. 무교죠, 무교. 그런데,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머님이 아주 그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절에 살다시피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어 이렇게 공양간에서 그냥 음식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 보살의 특징이 뭐냐면 귀신을 봐. 귀신을 봐요. 그래가지고 맨 보면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보면 보는 대로 또 얘기를 해요. 신기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이 신자들이 오면은, 아이고, 그냥, 응? 뭐, 그 예를 든다면은, 뒤에 귀신이 붙었네. 이 할아버지 귀신이요. 어 혹시 그 집안에 이제 할아버지 중에 뭔가 당신을 아주 좋아하거나, 응? 아니면은 당신한테 왼수를 이렇게 뭐, 응?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거나, 그런 이제 귀신이 있냐고, 할아버지 중에. 그럼 영락 없어요. 어, 귀신을 아주 잘 봐. 그러니까네 거기에 이제 법당에 오르 신자들이, 내 말은 안 믿고, 그 보살 말만 안 믿어. 그 귀신 보니까. 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시큰둥하니 아이고, 예, 예, 예, 예.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냥 법회 끝나기막 우르르르르르 르르그 보살한테 가가지고, 뭘 물어보고 뭘 물어보고 그래. 어 그래서 내가 주지처럼 안 되는데, 아무리 신심 이 있어도 처럼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보살을 불러가지고 아니 보살님 글쎄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정법을 믿고 귀신이 나타나더라도 귀신을 누를 줄 알아야 되지 귀신에힘 알려서 자꾸 귀신 얘기 나오면은 무당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상이 없어. 그몇번 얘기를 해도 시향이 없고 그 업성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는 에 보살님 그러면은 에 보살님이 반드시 그 귀신한테 치이게 돼 있는데 지금은 아니래도 귀신은 뭐에 능하냐면 그 변화에 등의 변화 뭔 얘기냐면은 귀신이 나타날 때는 그그그 그그 상대 소위 인제 상대한테 에,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어, 어쨌든 간에 변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 이, 저기, 부처님도 성도할 때 그랬단 말이요. 이때면, 마왕 파순이가, 마왕 파순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어, 아니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어,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거나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환영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업성 따라서 어 소위 상대의 근기에 맞춰서 변화해서 신통술로 해서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살한테도 보살님 그 내가 얘기도 시향 없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만 아셔 보살님이 신심도 많고 저래도 열심히 오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한테 선물을 하나 줄 테니까 고 병심하셔 귀신은 변화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보살님이 도가 안 높고 기도는 해서 기도에 어떤 힘은 있어도 도가 안 높으니까 지인 일을 못 가려 보살님 귀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는데 그 귀신이 보살님을 도와주는 귀신인지 아니면 변화해서 보살님을 휘두르는 삿댄 귀신인지 이것을 몰라. 그러니까 반드시 아주 경계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경계가 있을 때 그때는 이 항마진언을 왜 어, 그러면 그 귀신이 변화했다고 해서 보, 사를 이렇게, 변화술로, 변술로 해가지고 보사를 이끌려고 하더라도, 그 항마진원 앞에서는 그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어. 그래 반드시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귀신이 나타나서 위기가 있을 때, 그때는 이 항마진원을 그냥 주장창막 외워야 돼. 어. 이게 알겠는가요?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고. 그그 뒤로 이제 항마진원을 일부러 종을 종을 종글 종을 종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이 지났는데, 이 보살이 택시를 타고 오다가, 덤프트럭 하고 이렇게 부딪혔어요. 택시하고 덤프트럭 하고. 그래가지고, 그 택시가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타고 있던 기사도 죽고, 이 보살은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니까 또 가봐야 되잖아요. 응, 어, 갔는데, 열흘이 지나도 안 깨어나고 있어요. 이제 가냐 마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열을 지나서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말도 하게 되고 멀쩡하게 됐는데, 말도 할때 첫마디가 뭐였냐면은, 스님을 불러달라고. 그거였어요. 그래 내가 갔잖아요. 갔더니,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줄줄줄 줄 흘리면 스님 때문에 살았다 그래. 그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본인이 누워있는데, 이제 사경을 헤맬 때죠. 누워있는데, 아니, 자기 시어마이가, 시, 시어, 시어마이가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야 가자 가자하니까 시어머니 평소에 안 좋아했대 살아있을 때 이게 시어머니 따라가기 싫더래 그래서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래서 안 갔대요. 근데 이제 서방님이 먼저 갔거든. 어. 서방님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가자고 하니까 좋다고 이제 서방님 따라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아니 뭔가 이상하더래. 이게 기도한 힘이 있어요 그게 기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 기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참 따라가다가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더래. 아이고 결정적일 때는 스님이 항마진언을 하라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순간에 항마진언을 하려고 그랬더니 생각이 나갔어, 안 나갔어. 죽자. 한창아 항마 항마진언 그렇게 했는데 생각이 안나더라는 거야. 앞부분이 하나도 안 나고 문 하나도 안, 한 글자도 생각이 안나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이 안 나니까 서방님 따라가면서 아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면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항마지는 소리가 안나그 진언은 생각이 안 나는데 별수 없으니까 급하니까 항마지는 사봐 항마지는 사봐 항마지는 사봐, 사봐 그랬대 응 급하니까 급하면 생각 안 나는 거요 예 그리고 아주 그그 그 뭐냐 생사의 경계 에 있을 때는요 그게 생각이 잘안 나요 응. 그래서 그냥 항마지는 사봐 항마지는 사봐 막 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신랑이 탁 사라지고 거기서 뱀이 싹 이렇게 이렇게 또리를 들고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어난 거예요 그때. 그때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살았다고. 스님이 항마지라안 가르쳐 줬으면은 내가 거기 딸려갔었는데 반드시 귀신은 결정적일 때변화에서 나타나지 그 모습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그랬거든. 그 보살님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마지막 경계에는 거기 휘말릴 수밖에 없다. 없는 것이다. 어. 그래가지고 모종이 살아났어요. 그 이제 그 아들이 엄마가 절에 지극히 다니는데 아들을 보기에는 그게 극성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다니는, 지극히, 지극한 정성으로 다니는 건데, 아들 보기에는, 며느리 보기에는, 그냥 극성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절회를 안 왔어. 근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그 택시 운전사에서 아작이 나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간다 그랬는데, 결국 깨어나서 멀쩡히, 멀쩡히 그냥, 이, 이뭐 이렇게 저, 저, 저 뼈가 부서진 거 외에는, 다시 이제 붙어서 그냥 멀쩡하게 다녀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절에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아들이. 아 그래가지고 저래오니까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또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아휴 기도를 열심히 해. 그래서 승승장구했어. 요 승승장구. 장교로. 승승장구했어. 그러니까 그 아들도 맨날 나한테 가끔 전화할 때는 내가 스님 때문에 이렇게 그냥 승승장구하고 별도 단다고. 응? 그때는 젊어가지고 어 계급이 저 아래였는데 지금은 장군달었거든 내가 스님 때문에 이렇게 불법을 알아가지고 장국장국가에 됐다고? 응?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중생은요 업성 따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유식이라 그래요. 유식, 오직유자, 알식자, 유심, 오직유자, 마음 심자. 그 마음 따라 나타나게 돼 있는데 중 중생이 완벽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는 한은 귀신도 그걸 알아가지고. 그 업성에 맞춰서 그 변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뭐하 있냐면요, 그런 거예요. 사기꾼이 여기다가 나 사기꾼하고 오질 않아요. 사기꾼은 반드시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입맛에 딱 맞게 한치 의심도 없게끔 그렇게. 변화해서 그 앞에 나타나. 그래가지고 인생을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그 이민간 사람들한테 보통 이제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 말을 믿지 말고 한국 사람 말을 따르지 말고 이제 그 그래라. 그러면은 다는 성공한 것이다. 한국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한국 사람 말을 따르지 말고 항상을 믿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요. 근데 가면은 반드시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응?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 근데 이미 갔으면 돈 갖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 여기 말이야. 사기꾼들이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아. 이렇게도 사기치고 저렇게도 사기치고, 사기위 이용들을 쫙 얘기하면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당신한테 응, 그냥 입에 혀처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심해야 돼. 누가 사기꾼이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요. 그래가지고, 온판 그대로 다 이제 그 사람을 믿으면 그때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제. 늦은 거예요. 마치 귀신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귀신은, 귀신은 결코 내가 내가 귀신이여 해가지고 피 질질 흐르고 머리 쫙푹 이렇게 안 나타나. 내가 지금까지 귀신 본 사람 중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사람 거의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TV는 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 있긴 하더만 없었어요. 그렇게 안 나타났어. 응.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에이, 여러분들이 중생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속기 마련이에요. 속아. 응? 속아. 사람한테 속고 귀신한테 속고 속아요. 속지 않는 방법은 뭐냐? 속지 않는 의심하고 의심하라 그러잖아요. 의심하고 의심하라. 어디에서 그래요? 선가에서 그래 선가에서. 응? 응. 뭘 의심하냐? 상대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의심하라 이거예요. 내 생각을. 내 업성을 의심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업성대로 나타나니까. 응.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업성을 의심하라는 것은 그건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생각 믿지 말고 응? 내 업성 따르지 말고 부처님께 지혜를 얻어 부처님께 답을 얻어 응? 내 업성 따르지 말고 부처님 따로 부처님 따르라니까 어느 경계가 됐든지 간에 지 생각이 이렇게 분심이 나고 의심이 나요 절에 다니도 시향 없다 그러고 응? 뭐 별거 되는 것도 없다 그러고 응? 그렇단 말이에요. 분심이 나고 의심이 나요. 그런 내 생각 내 업성 믿지 말고 도고마성이야. 응? 따른사서의 도고마성 응. 도가 높으면 반드시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걸 의심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을 끄달리고 따르지 말고 오직 오직 번뇌망상 생각을 내려놓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해서 무심의 경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해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 삼재팔란이고, 코로나고, 나발이고, 다 끝나. 그냥, 부처님, 그냥 부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술술 풀려 술술. 저절로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꼭 반드시, 음, 지발등 지가 찍는다고 하다가 뭐가 무너져요 하다가 하다가 그냥 귀찮아지고 하다가 나태해지고 하다가 의심하게 되고 음, 하다가 그냥 뭐주지않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의심하라 라는 것은 부처님 의심하고 부처님 가필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업성을 네 생각을 의심하라 이얘기예요 따로 사세요. 나의 업성을, 나의 업성을 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또 의심하라. 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에, 의심하고 의심한 가운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한 마음 오직한 마음 오직한 어, 마음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 그러면은 부처님 좋은 것은 천만분의 일, 만만분의 일도 없어. 부처님 좋은 것은 이제 부족해서 부처님은 더 좋을 것도 말 것도 없어. 누구 좋아? 어, 그럼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좋고, 여러분 후손이 좋고, 여러분 조상이 좋고, 여러분 좋은 거예요. 부처님 좋은 거하도 없어요. 부족하신 분이라. 자꾸 중생이 이상한 응? 의심할 생각을 하는 거잖아뭔 생각해요? 이거 부처님 조차고 이렇게 올리는 것 같고 부처님 조차고 돈 내는 것 같고 스님 조차고 그런 것 같고 천만의 말씀. 천만. 이건 중생이 조차고 하는 것이 중생이 조차. 왜 이것만 하고 말할게. 세상 이치 중에 여러분들 순환을 윤회를 믿어야 안 믿어요. 윤회는 순환이요 돌고 돈다. 이 돌고 도는 이치를 믿어야안 믿어요? 그럼요. 세상 다 지구도 돌고 우주도 돌고요. 그 다음에 세월도 돌고 여러분들 삶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은 거예요. 돌아. 다 돌게 돼 있어요. 순환이요 순환. 이것도 이렇게 멀쩡히 있는 것 같지만 다 돌아. 다른 모습에서 이모습에이모습에 이 다른 모습을 다시, 다시 자연으로 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다시 돌아와. 공양을 올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일직선으로 가요? 아니면 다시 어디로 가요?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치요. 보려나 그려 안 그려? 응. 그게 이치요. 돌아오게 됐는 결국은 나한테 내가 한 행위는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위해서뭐 그런다는 생각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응. 있지 맞지도 않아. 어찌됐든지 간에, 치극한 정성으로 부처님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에, 에, 그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할 때, 이 삼재파량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 이, 이, 지구적인 장애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 돈이 많다고 이겨? 어? 어? 잘 산다고 이겨? 아이고, 말, 그, 그, 그, 헛소리 말어. 잘 사는 미국이 지금도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지구적 삼재팔달을 이기는 것은 어찌됐든 내가 여러분들이 그냥 부처님만 믿고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만 하면 안 돼. 이 추석 명절에, 말안 듣더라도 자꾸 해야 돼. 자식들한테도, 너희들이, 엄마가 극성스럽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땐 반드시 이거 찾아라. 지금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엄마 기도가 힘으로 부처님 가피로 네가 그렇게 하는데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고 이게 내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응? 그러니까 너희들 힘들고 어려울 땐 반드시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절하고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넣고 0 8 배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 절에 갈 시간이 없으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명을 찾아야 된다 이거 얘기해야 돼 추석 때. 그래야 돼. 불어나. 브라나. 응? 불어나가 줄 돈이 몇 푼이나 있어. 자식들한테. 그거 아무 희 없어요. 희 없어. 자식들한테, 응. 최고의 유산. 최고의 복은 그거예요. 그거. 응. 모든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는 거.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 이거 밖에 없어요. 환불하십시오.